Thank <laughs> you. 앵무새 종류가 가장 사람한테 애기가 많대.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대. 근데 이렇게 색깔이 이쁘네는 드물어. 그지 처럼 아. 이즈만 아. 이즈만 아. 이즈 아. 얘 이렇게 얘를 저기 많이 죽여놨어. 힘이 없네. 얘는 다꺾어가고 이렇게 카메라 고하고 얘는 다 꼬꼬하고. 얘다꼬얘다꼬꼬얘이얘다고고다얘 어. 아니 안 무려 안무안 아파해 나. 가자 초롱아. 여기. 뭔지 모르겠어. 거리가 좀멀 많아. 거리가 많이 컸네. 음. 2년 만에 보는데도 근데 많이 좀마른거 같아. 벗었지? 예. 수경아. 초롱이 올해 몇몇년 됐어? 5년. 음. 음. 근데 근데 얘는 다큰 거라고 이게? 아니야. 더 크고 있어. 지금 현재 색깔이 노란색